그냥 눕게요. 바로 잘라서 나와죠 아, 정확하게 반을 잘라요? 예, 정확히 반을 갈라요. 어. 그냥 눕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눕기만 하면 이렇게 갈라져 나와요. 특허가요? 예, 특허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어, 개환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힘들다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 예, 이걸 칼로 자르고 있더라고요. 여섯 명이 삥 둘러 앉아갖고.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예, 예. 특별히. 아, 이게 이제 열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아. 세척할 수 있게 아. 네, 저는 지금 고양시 킨텍스의 k p m 행사장 앞에 나와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떤 업체들이 이곳에 들어왔는지 새로 나온 업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반가르기 네, 네 가로자 아, 이름도 특이하네요? 네, 특이합니다. <웃음> 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는 요거는 이제 고추를 그이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반을 갈아서 건조시킬 때 빠른 건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식사, 저기 식당에서 그 음식 재료로 저렇게 잘라서 쓰고 있어요. 그냥 눕게요. 바로 잘라서 나와죠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반을 잘라요? 네, 예, 정확히 반을 갈라요. 그냥 눕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요런식으로 눕기만 하면 이렇게 갈라서 나와요. 요런식으로 눕기만, 요런 눕기만 하면 이렇게 갈라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오초 딱 정확하게 반을 딱공유요 네, 정확히 반 나와요. 꼭지 안 따도 네. 되고요. 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나오는 게 하나 더 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져 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이렇게 어, 정확하게 반을 자르네. 네. 어, 그죠? 네. 이 꼭지까지까지. 꼭지까지딱 반을 뜨게 되는 거야. 예. 오. 오을 많이 바르던데요 지금. <웃음> 네, 바르자. 네. 특허가요? 예, 특허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네. 개발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힘들다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 네, 이걸 칼로 자르고 있더라고요. 여섯 명이 빙 돌아 앉아 갖고. 아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기계가 특허 같은데요? 예, 특허예요. 어. 아, 어떻게 딱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그편편 마모 편노라가 이걸 말고 들어가게 돼있죠. 그래서 센터를 잡아줘요. 아... 그래서 칼날이 정확히 반을 갈라주게끔 해준 거예요. 아... 네.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예, 예. 특별히. 아, 이게 이제 열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아... 세척할 수 있게. 아, 고의 네, 요걸로 사이드 들어가서, 이렇 이제 칼날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 눕게 되면. 아, 고롱 원리로. 네. 이 기계가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예, 제가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어, 그럼 가장 필요한 데가 지금 고추 농사 지시는 분들. 예, 그분들하고 네, 그분들하고 그게 식당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고추를 그냥 말렸었는데, 그렇지 건조로 에 말리면 네. 고추가 검해져요. 그 그렇죠. 색깔이 검해지니까 고춧가루가 나와도 색깔이 탁해고 안 좋고. 어허. 근데 태양초로 말리게 되면 색깔이 빨간 게 이쁘죠. 그래서 선호도가 좋아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말릴 때렇게 그냥 통으로 말렸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가르사 넣고. 반을 해서 말리면 훨씬 더잘 그렇죠. 마르고 네. 3분의 1 시간이면 건조가 돼요. 아, 훨씬 빠르게 그렇죠. 건조가 되고 네. 또 상태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야... 이거 꼭 필요한 거네요. <웃음> 네. 언니 어디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원래는 뭐 하셨는데요? 기계 만들어요 원래 아 원래 기계 네. 전문이시고 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1년 정도 됐어요 따끈따끈하네요 네이 아, 고추건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네 아, 아주 신기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흙이 아니고 아니, 전부 다수영재배인데 네, 여기 왜 흙으로 합니까? 요즘 이제 나오는 실내 재배기들이 주로 수경재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유일하게 흙재배 토경재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경재배를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토경재배가 수경재배에 비해서 조금 식물이 천천히, 천천히 자란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더 튼튼하게 자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더 자연스럽고 튼튼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토경재배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경재배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경재배의 경우 흙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대부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식물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가지 식물을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심어져 있는 채소들을 보면요. 일단 미니방울토마토 적상추 그리고 공기정화 식물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 식물들, 아, 식물들 여러 가지 아, 심길 수 있는데요. 토경재배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을 이렇게 심을 아, 수 있고, 습니이 방울토마토는 저희 네흙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흙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이 모종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지점 중에 옥천 지점에서 네. 하우스에서 직접 씨앗부터 길러서 이렇게 키운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강하고. 꽃도 있고, 열매도 이렇게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딱 보면은 건강하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토마토를 집안에서 키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식물이나 이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네. 아주 이거를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도 있겠네요. 이 재배기에 물을 공급하는 물통인데요. 어, 우리가... 네, 물을 채워서 포자 두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서 저면 관수로 식물에게 물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식물에게 물을 빨아먹보게끔 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네, 네, 네. 저희가 사용하는 이흙 같은 경우는 그런 벌레들은 제거가 되어 있는, 처리가 되어 있는 어, 그런 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익한 균들을 없애지 않고 어, 어, 유익한 균들을 남겨둬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나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해 주는 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의 화장실 옆이라든지 또 어두운 복도 끝에 두면 확실히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음. 실제로 학교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화장, 어, 네. 화장실 옆이라든지 어두운 공간 혹은 복도 같은 곳에 둬서 인테리어 조명 효과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시구나. 요게 큰게 있고 또 작은게 있네요 네네 코트가 12개가 들어가는 1 2짜리구요 요거는? 네구짜리입니다네구짜리 아. 우리 농가나 소비자들한테 한말씀 해주신다면 어네 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쉽게 집안에서 텃밭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야. 그래서 좀 텃밭 활동이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 이용하시면 집안에서도 텃밭의 활동들을 할수 있는 그런 유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저기 병원 같은데도 네. 요양원 같은데도 갖다 네. 놔도 네. 좀 장기적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도 뭔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라든지 어르신들 그런 복지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이 녹색을 보면 또 마음의 안정적인 효과가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요양원 같은 데 두고 쓰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는 2008년도에 고향 주교단지 예전에 난방을 전기로 하자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농림부 장관 그 당시 모시고서는 그때 비닐하우스를 처음 봤는데 비닐하우스가 너무 비쌌었어요 그때 천평짜리 온실인데 거의 그 당시 돈으로 한 7,8억 얘기가 있으니까 그 놀래가지고 자세히 한한두달 테스트하면서 보다 보니까 겉에 파이프 그 당시 표현대로라면 겉에 뼈대는 네. 뭐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하니까 는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의가 이중 온실이 었거든요 안에 이중은 뭐 간단하게 공기층만 있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좀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에 조화락이 개발되게 된 겁니다 이 조화락은 기존에 하우스가 있으신 분들이 조화, 조화락을 이용해 가지고 2중 그리고 3중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름철에는 진짜 고온장애를 막기 위해서 이게 좋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고온을 위해서 경기층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게 이중 조화락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파이프에 이렇게 걸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중 필름을 걸고 요 키는 이, 이 클립이 빠지지 말라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겁니다아 그거는 나, 나중에?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삼중 필름까지 걸고 난 다음에 이렇게 키를 하시면은 삼중 조네 하라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한다요네 그렇죠 아. 이거를 나중에 필름을 교체할 때 이걸 빼야 된다면은 키를 빼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요거를 잘 오므려 가지고 빼면 이게 빠지거든요. 아 이게 빠지는 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키를 빼고 이렇게 빼면 필름이 탈착이 되죠. 네. 설치할 때는 이제 역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끼워놓으면 필름의 장력이 워낙 세서 네네. 워낙 세기 때문에 요 키로 빠지지 말라고 잡아준거 거든요 아. 아 그렇게 또 고정을 시키고 예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이제 얘가 절대 안 빠지죠 네. 그 다음에 아, 이제 아, 마지막에도 이제 필름 적당한 위치에서 잡아가지고 클립으로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키를 꽂아주면 필름이 안 빠지죠. 아 에이. 네 설치는 뭐 100평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설치합니다. Here we go.